오, 커터. 한 단계 네. 아닌데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아, 영상 봤는데 진짜 목소리 안 나왔으면 저 실망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녹화를 못 눌렀고 지금부터 제가 녹화 버튼 눌러서 지금부, 유하! 지금부터 어, 유하! <웃음> 아, 그, 지금부터 녹화 눌렀대, 이럴 때 내가 대화할 거야 네, 지금부터 이제 목소리 어어 어이, 어이, 어이 학생! 학생, 괴롭히지 마요, 잠깐만요! <웃음> 네, 다시 뺏어왔어요 아, 뺏어오셨어요? <웃음> 상대 많이 잘하던데, 110만점인데 아, 친구분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던데요, 말씀도 잘하시고 친구 유머러스 하죠 어 그러니깐요 ㅎ <웃음> 스러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굉장히 관종기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살짝 있어요 <웃음> 와 옆에서 다 들었다는데요? 지금 아 옆에서 들었대요? <웃음> 아, 구독 취소하시는거 아닌가? 네... 제가 안하시겠죠 ㅎ ㅎ ㅎ 구독... 영원히 누린니다 영원히 누린대요 고맙습니다 와우! Oh, wow. Holy pusses! What the fuck? 이 유튜브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Wow. <웃음> 어네 제가,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내, 되는데, 내, 안 되는데 내, 한 내일 저녁까지. 뭐 네, 부족한.. 아니, 올리는 생각은 없고 네, 아, 아 올리지 아, 말까요? 네. 불편하시면 아저 올리는 게 좋죠 저. 올리는 게 좋으세요? 저도,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저도 관중끼가 있어가지고 <웃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부족한 아, 영상이지만 아, 내일 저녁까지 씨,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후쿠야 안나간다 어두워 대지? 아 누가 나 쏘는데? 진짜... 정글은 믿고 맡겨도 되겠죠? 어..네.. 최소한 1인분은 하겠습니다 아 1인분 안 하셔서 실드만 주도 1인분인데.. 마스터은 정벽을 했고요 아마 지금쯤 칼날 불이나 늑대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해? 네 확실합니다 아이벌이지링이 빨라가지고 아 친구 옆에도 친구끼리 요 아, 거예요. 친구끼리 오오하는 거군요. <웃음> 아이 새마... 제 친구가 그렇게 까다롭지 모르있어요 아예 괜찮습니다. <웃음> 편안한데 <했는데> 말 조심해야죠. <웃음> 알겠어. 뭐 어, 다들 알겠어. 저도 유튜브가 다 지금 젊은 감성 아닌가요? 저도 젊은 감성 한번 배워보려고요. 어, 마스터이가 저희 블루를 먹었네요. 아, 일단 부서 흘러 보내죠. 어, 큰거 아니니까 어, 흘러보낼게요. 네? 불러보내고요. 그렇죠. 도 3분의 1피예요. 라이스그이디제랑또 네. 네. 네. 마스터이 1 6 미드에서 바텀 오서. 네, 미드에서 바텀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저 이거 갈게요 네, 오시면 감사하죠. 어? 조금만 더 대갈까? 안냐저안못 잡았다. 와. 깜짝이야. 네 감사해요 오 네, 그거 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어 잡았다 오 잡으셨어요? 아 아쉽다 오 잡으셨네 어 역시 잡아야죠 카타 줘. 다리님 이번에도 제가 또 카타리나 버스를 타겠네요 아유 <웃음> 던질 수도 있어가지고 <웃음> <너 얼마나 웃음> 아스트이가 일단 미드 부근에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미드 한번 올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일단 뺄 수는 있어요. 뺄수 있어. 요 알겠습니다. 저도 네. 일단 미드 쪽으로 조금 잡아볼게요. 미니언이 있으면 뺄 수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떠오를 바자품. 안전하게 집한번 갔다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 하나인 더 밀려나. 음, 따뜻하게 네. 풀 설치해 드리고요. 진짜 <웃음> 보험병 같은 느낌인가요? <웃음> 그렇죠, 약간 보배 같은 느낌이죠. 지금 가을이라 좀 날도 춥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 교환하시자마자 네. 또 바로 마스티가 <웃음> 믿어왔네요. 플래 <끝날> 번했어. 흐 <웃음> 흘려 했는데저 이번 판 닌텐 먼저 올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상대 정글이 둘다 AD라서 안 올리면 안 죽을 것 같아 요 음. 상대 정글의 미드가 카톰 네. 위험하다 가톰이 좀 이제 힘든 상황이네 부끄러워야 되는데 미드는 지금 제드가 별로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오 다행이네 그렇지 네 가타 카타 장인님 카타좀 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상대 제드가 멍청하게 축포를 안 가서. <웃음> 아이고, 빠졌어요. 네. 이러면 이득이죠. 이득이죠. 이러면 이러면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는 오. 아니. 좀 제드가 내려고 오 있네요. 제 위치가 아마 좋겠나 봅니다. 뒤로 저도 살것 같아요. 저도 음, 살게요. 네. 아마 이쯤에 마드가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아, 시야 같은 거 잘하시는구나. <웃음> 저는 시야는 없고 그냥 오직 피지컬로 올라와가지고. 어, 저는 아, 피지컬이 안 돼서. <웃음> 피지컬 되시는데 아이브 가지고 못는 거네. 마스터 2, 보시랑 미드 사이에 있고. 한번 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주도권 있어가지고. 어, 근데 제가 지금 HP가 없어서 안전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도 노플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도 노플이고, 마스터 이는 아래쪽. 마스터 이가 일단 미드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시야 잡아놓고 먹을게요, 라인. 네. 선주보다. 오 어, 음, 봤던가 안해 안해 안해 안해 안해 안해 안해 안해 안 이거 불로 먹고 집 가야겠다 불로 못 드실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어. 아 <웃음> 시간이 있구나 이게 네 이거 제가 설치를 하고 나면은 1분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제가 레드를 모셔봐야겠다 레드, 레드 보시면 4분 0 1초까지는 지실 수 있어요 그냥 오 들어왔다 안이 그... 와 아정트리 먹나? 아, 네 이러면 봐둬 오빠도 롤 들어왔다고 친구분 롤 이건... 들어줬어요? 네 알았어요. <웃음> 아이고 빼야겠네 어, 제드도 내려오고 있고 네. 그러게요 네. 제드도 지금 보초고 내려요? 바텀이 내려... 무료가음 그러게요 이거 어, 제드로 한번 무료보시실 갈게요, 이거.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제주도. 장도 미안해. 장저도이 채도 네, 따라서 올라갈게요. 네. 음. 여기도 핑크와드. 제가, 어. 아이 네. <웃음> 어차피 나이 많아가지고. 네. <웃음> 한번 자를까요? 좋죠. 이거 안 되겠다. 음, 네. 축하하러 갈게요. 어, 축하하. 오, 나이스. 블루 드실래요, 이거? 네, 블루 먹을게요. 네. 와, 아이가 이게 좋다. 오 <웃음> 어, 이거 따겠다. 예프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저분 아직. <웃음> 어우 아, 죄송해요. 막판를 아, 제가 버렸어. 아, 예, 어떻게 먹는 건 상관없죠. <웃음> 어차피 나중에 제가 빼도 먹을 거라서. <웃음> 좋습니다. 마인드가 좋으신데요. <웃음> 네. <네네. 웃음> 아니 저 게임하면서 체킹 잘하네 <웃음> <웃음> 오 마스티즌 마스티즌 <웃음> 뺐어요? 네 좋아요 <웃음> 싸우면 이길 수도 있겠다 아안되겠 이게 사람들이 다는물건이고네 <웃음> <웃음> 그래서 조합적으로는 저희가 조금더 좋은거 같네요. 상대가 딱히 cc기가 없는것같네데 cc기 가 없으면 카타가 날뛰죠. 그쵸. 그러니까. 스페인 한번 잡을게요. 오케이. 다시 보온병. 오케이. Okay. 이거 이제 바텀 쪽 봐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탑도, 탑도 이겨가지고. 아그래 네. 탑도 이겼어. 아, 미드는 이제 안 죽을 것 같아요. 야이얘안 아, 보여요? 내려가요. 네. 저거, 탑도 바로 빼셔야 돼요. 패드 내려가요. 아, 저 살기 힘들 것 같네요. 아이고, 밈리가 진짜 없다 상대 오레이디네요. 상대 오레이디죠, 맞아요, 맞아요. 배커즈 배. 근데 배커즈가 좀 세가지고. 맞아, 요 배커즈가 딜이 잘 들어가서. 가비. 응. 응. 용을 쳐볼까요? 피아가 어. 아, 이거 뒤로 가서 갔다 하겠다 갔다 하겠다 뺄게요 여기까지 가볼게요. 네 드릴 것 같네 오케이 오 커타 상단는전 아닌데요? 예, 네, 아 이거. 카타발력이 <웃음> 좋아하지. 이거 지금 용 치고 가죠? 얘네 보고 밀나하고 그럴까요? 네. 어, 틀랐다 이거. 다시 올. 용 보고 계신데, 시야? 음. 이거를 밀어야겠다. 미국 완전하게 되지. 음. 하트너. 그렇죠. 에코즈 큐 빠진 것 같아요. 네. 시드로. 용어 아. 다음에 모는게 나을 것 같은데, 저 포지션이. 아유, 네. 너 제대로 한번 자를까요,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스를 네. 내려주면 좋죠, 저는. 네. 제가 상황판단은 살짝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자르지 못할 것같아 음. 아, 26 공사. 26 공사. 아, 아, 아, 제가 할게요. 이거 네, 제대가 안 보이는 상황이네요. 네, 제대가 미래에 있다안 보이네요. 알겠다. 태어마드 지울게요. 네. 마스티는 아래쪽이고요. 어우 음. <목소리> 마스티 길이 왜 이렇게 잘 들어가죠? 줘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용을 주고 제가 바텀을 먹을게요. 네. 음. 이거 좀 빼야 될것같은데 이거. 그러게요 아! 마이를 한번 물어볼까요? 음, 좋죠. 이파괴 마이는 못 먹고 제가 바탐 한번 잘라볼게요. 네. 이게 애매하다. 이 구원 준비되어 있고요. 바면서잘라볼 어? 한대 더. 아, 이건 한대 더. 오, 나이스. 근데 안 닿는데? 아스터이가 지금 혼자서 전령 챙기고 있네. 이거를 다 가져야 될것 같아. <웃음> 됐다. 오케이. 네, 징크스를 줄까요 차라리? 음.. 뭐.. 편하신 대로 저.. 저는필요없어어게가 음, 다른 친구가 아니니까 네.. 아니 솔직히 후감도 있요하 이쪽이가 네. 네. 이어 어, 그러니까요. 어, 빨리. 스위치님이 좀잘안쓰못 좀 쓰시는 못 네. 거 같네요. <웃음> 그 시는 걸 거의 못 봐서... 그 수도 있죠. <웃음> 맞아요. 안, 근데 마스터이가 너무 커서 지금... 확실히... 와이가 네. 좀이뻤더라고그러니까요 음. 아 마이거 템이 잘 나왔네 맞아요 마이거 공격 쪽으로 갔네요 다 <웃음> <웃음> 이쪽에 와있었이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한번 따볼까요 이제? 그쵸. 거를한볼까요이를 한번 라 네. 이 한번 네. 이스요 네. 이거를 가요 네. 이요 네. 이요요요 좋은데요? 근 네, 얘가 좀 쎘어요 응. 그러게요 아, 어? 아, 좋아. 오, 덩토리, 덩토리 나이스다. 덩토, 어? 좋아 어? 젠프리, 경콜리 나이스다 그러니깐요 어, 경콜 표지선이 됐다 오, 맞아요 어 잡겠는데요? 오케이, 잡아버렸네요 아, 아, 그래도 이득 받네요, 저 하나 줬고 마스터에 오기 전에 바로 한번 시도해봐야겠네요 제가 바로 탁 달릴게요 네 스택라서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응 음, 그러니까요 어.. Y 주시해야돼 맞아요, Y를 주시해야 돼요 어.. 잘랐다 이거 음? 우리 팀 애들이 더 잘하는데요 저보다. 저도 버스를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승객이 두 명입니까? 저도 그 승객 중한 명인데. 네네. 캠프리 살짝 고속버스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 요 이거를 빨리 중문을 꼽으면 사람 구실은 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네. 뭐 작은 건 주죠. 저희 바론도 먹었는데, 저희 지금 한타하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충만 하죠. 네, 갱소리. 어? 마이도 아래에 있는데, 이거... 음... 어, 갱소리 먼저 내려도 돼요? 이거 빼야 될것 같아요. 네. 갱풀 아래쪽 마스터의 어디 그쪽으로 함유 중인 것 같고요. 어, 여기요. 양 여기 갈까요? 그럴까요? 아래쪽으로 가, 갈게요. 네. 확인하죠, 네. 솔히 그리고 다른 데 이겼네요. 어, 그럼 미드 싸우시죠 지금? 오케이. 제대가 내려오긴 하거든요 음, 제대가 내려와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그래, 그렇 오케이, 스는 됐을 것 같은데 Cabby, Cup, Cup, Cup. Cup, Cup, Cup. Cup, Cup, Cup. 그 u p Cup, Cup. Cup, Cup, Cup. Cup, Cup, Cup. Cup, Cup, Cup, c u 와 갱풀 벌써 16렙이네요 약속의 갱... 16렙이네 갱풀이 근데 유통기한이 상관없어 <웃음> 음... 그래도 세더라도 그래도 세더라도세긴 세더... 하던데 아, 맞아요? 네지시 조종사가 누구에 따라? <웃음> 정말... 조종사가 지금 2명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희는 승객 3명은 <웃음> 승객 3명 네 <웃음> <에이. 웃음> 마스티가 저거 오고 있네요. 타고 올게요. 네. 나이스. 오케이, 마스티. 센터 나 빠진 것 같고요. 한번 하실래요? 좋죠. 어, 이거 맞아주네. 제드가 위에 있고. 이건 바로 싸우셔도 될것 같아요. 음, 네. 오, 파타 포지션 장난 아닌데요? 포지션 제일 나가. 게임은 유난하게 되었죠. 그쵸. 사실 아이번 카타가 좀 차는 것 같아요. 그쵸, 아이번 카타. 네. 아이번이 보니까 돌하한 챔프랑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네, 냉사랑. 음. 한턴 빼실래요, 이거? 그럴까요? 지금 이득도 네, 없고, 용이나 챙길까요? 용한번챙기죠 이거는. 좋아요. 그리고 정비하고 바론 챙기면 되겠네요. 네, 가능성 한번이 되면 이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힐빠다가야 돼. 어차피 오지 못할 것 같아요. <웃음> 아, 여기 지금 위하다 이쪽. 제가 먹을게요 이거 네아 드레시 안 먹는 것 같은데 여기 음. 누구였죠 이거? 오케이 오케이 치파몬 갖다 오자 정구네유함 하겠습니다. 어, 게임플이 좋나? 와, 오케이 어, 그럼. 그 아, <웃음> 이제 발음 싸움 시작이었던 것 같아. 시야 한번 잡아야겠네. 네. 같이 시야잡부터 가시죠. 좋아요, 좋아요, 따라가겠습니다. <웃음> 이거를 세 명에서 못 막을 수 있나? 이거를 바로 잠시만 일단 보 쪽으로 한번네 바텀 볼까요? 쪽으로 와야 될것 같아요 애들 4명이라서 제가 시야 하나 잡아놨어요 네? 고맙습니다 어 이거 될것 같은데? 음. 마이 프리드 로드가 안될것 같아요 음. 아이 너무 아프다 여거 <웃음> 바로 바로 가시죠 이거? 그럴까요? 지금, 지금 이거 라인이 좋으니까 지금 탈텔 있으니까 마스터이 마스터이가 저보다 랩이 좀 높아서 견제를 좀해주면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대 오는 것 같긴 한데 오와이. 나이스 여기 이거 오케이 게임 끝났네요 게임 이거? 끝났네요 응. 굳이 바로안 네. 먹어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우 카타님 어플레또 즐겜 네, 했습니다 네아 <웃음> 아, 재밌게 했네요 아쉽게 제가 좀 재밌는다, 일정이 있어서 다음에 또 시간 되면 같이 해요 안돼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친구분께 도 인사 좀 전해주시고요 영상은 부족하지만 네. 금요일까지 만들어볼게요 아니, 천천히 만드셔도 돼요. <웃음>